초창자, 초창자, 초창자!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! 초창자, 초창자! 초창! 뭐야, 빨 아!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야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커버에 착장해볼게요. 자, 일단 놀고 나가볼게요. 기본적으로 요, 요런 건좀 알아줘야겠죠. 와, 뭐야! 아, 아요땅이구나 자, 다른 곳에서 리스폰 됐고요 어, 지금 또 괴물 소리가 나고 있어요. 아, 쫓아다쫓아다 쫓아온다! 자, 일단은 제가 탈출을 성공했고요 아, 길이 막혔고요 어, 뭐, 나타났는데, 뭐 나타났는데.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! 아! 왜 나만 쫓아다녀, 니들! 야! 내 애기 만만해! 내가 그렇게 만만. 아, 쫓아오고 있는데 다른 직구을 쫓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아! 저기도 오고 있어! 저기도! 비켜! 비켜! 안 눌러줘! 아! 나이트네요. 어. 나이트나이트나이트로 가! <목소리> 나이트로와 <목소리> 진짜 최신다 <목소리> 저 얼굴 진짜 꾸며나트날까봐 진짜 진짜 너무 졸업다 세이프존세이프존 와봐! 야 와봐! 와봐 가물고 있어 세이프존이거든 <목소리> 너는 앞에 있다 죽은게 아이고 야 어디갔어요? 아아 장난이야 야 여러분 요새 참이게 머리들이 좋아요 그쵸? 와 진짜 와 사춘 여동생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너눈 앞팀 어디서 니 어느 네. 성형일까? 이상하다 그쵸 여러분 생긴 거 보세요 아우 진짜 안 무섭거든요 저리가 보이시죠? 제가 이겼어요 눈싸움으로 자자 이번에는 제가 확실히 어? 어 나타났다 나타났다 바깥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다 나가면 안되아문 들어. 열고 들어와 우와 씨 우와 여러분 문 열고 들어왔어요 자고봉이가 다시 화장실에 태어났습니다 안 돼, 거기 있어 너봐 봐봐 봐 내가 거기 How about? How a b 다니까아 o w a b 들 u t How about? How about? How about? How 아아 o u t h o 아 about? How a b 자 이쪽 이쪽 이쪽 문이 안 열리는데요. 이쪽 길이 없는데. 아올라다올라다 올라다. 잠만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어나 없어요? 나 없어요? 나 아아아아아아요아 가요. 자자 빨아빨아이이프존이이프존 세이프 존 세이프 존 화장실 화장실 아아아어아까 화장실 여기 아닌아아아아아네요 어, 어 다행입니다 어? 일로 가라는 얘기 같은데? 오, 어? 엘리이터에어요 여러분! 자! 이뭐 이거 백놈인데? 이 백놈이 여기 왜 왔죠? 아오지마와 개그 있어 쫓아와! 쫓아와! 와장경쓰 뭐야! 와 극경 아 오지마 오지마! 오지마아아 인제 오지마! 좀 아왜여있어 빨리 가! 딴 데로! AI 아니고 너 다른, 다른 유저지 왜 이렇게 똑똑하니 어? 사라졌어요 여러분! 사라졌어요? 쟤왜 죽죠? 너왜 죽었어? 너왜 죽었냐고 이거 뭘 나타나니? 아그래 죽었구나! 저래서 죽었구나! 아 아아! 저 뭐야 얼굴 생긴거봐 여러분! 아또 왔어 장정재제비아 야매! 야야야! 야아 구멍으로 못 떠나서 죽었네요. 뭐죠? 뭐야 다시 태어난 거야 여기서? 자 오늘 여러분 아, 장안의 화제인 게임 넥스봇을 해봤는데요. 오늘 안에는 이걸 못깰것 같네요 여러분. 아 혹시라도 탈출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